여기서 숙청해야 할 대상은 바로 무입니다. 이명이 느게켜지는거 보니까 바카스폰이죠. 바로 갑니다. 쑥, 쑥, 쑥. 쑥, 쑥, 쑥, 쑥, 쑥, 쑥, 쑥, 쑥, 끝났다. 기다리면은, 알아서, 몸을 대줄 겁니다. 한 대. 어 뭐야 안 움직여 <웃음> 마무리가 됩니다 예, 네. 제가 말했죠 내 친구 구멍이라고 닉네임 처음 보는 친구 있으면 그냥 구멍이야 무슨거야 <웃음> 구멍찾기 장인이라기보다 그냥 만나는 애들 중에 계속 만나는 애들만 만나니까 야, 처음 보는 이상한 닉네임이 있다? 그러면 그거는 이제 로우큐거든 걔는 하이큐 걸린거야 그래가지고 마임 놓고 그냥 잡으면 돼 근데 물론 이것도 잘안 통한다는 점 힘숨짐들이 다 있기 때문에 힘을 숨긴 어마무시한 친구들이 가끔 가다 나와가지고 용병이 오네요 용병 구축갑시다 아담 써주고 아담 써주고 아래써주고 그렇지 공팔한번맞하 공팔격 하 피해야지 그냥 나이스 <웃음> 별로 의미는 없었지만 그냥 해봤습니다 예, 플레이스 슬라 했는데 그냥 아까워가지고 지금 여기다가 플레스면 아깝잖아 그죠? 아야! 너무 아파요 근데 무이 죽었네요 어머 이거 어떡하죠? 예, 탐사원이가 여, 여기서 저기 또 무이가 어? 개뻘찔거리하는 개사기 좀 들고 도 날막 할거란 말이죠 막아야 합니다 날막 그냥 우지게 하는 이 뜨러운 녀석 그냥 안꺼져? <웃음> 이게 솔직히 여기 가 진짜 가불기야 탐사한테 너무 좋은 위치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응 거기 안되지롱 응 거기 안돼 자플라이 써야죠 어쩔 수 없이 플라이 써야기 때문에 절대 안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건데 비절만. 자 묶어주고요 남성까지 바로 연계 들어갑니다. 나 아, 용병이가 어딨니? 이제 골상 파티 올 거거든요. 그게 제일 무섭다. 골상 파티. 진짜 <웃음> 고험물이야 고험물. 어? 이제 고험물이 따로 없다니까. 어, 용병이는? 안녕하세요, 용병님. 어저께 찾아주고요. 뿅 마무리. 텔레포트에서 복귀해 줍니다 아 이거 뭐시오 멋이... 어... 잠깐만 올테이가 없잖아 이거 뭐하는거야 어? 어디다가 던지는거야 아 진짜로 네가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아? 뭐 그러는거야 어? 돌진해서 한대 맞추고 마오리를 시켜줍니다 놓구요 아 온다 온다 온다 도망가, 깨야 도망가. 치아가 목이 내살 길이야, 깨야 근데 진짜 <웃음> 존내 따라오데 진짜 이 미친 놈 그냥 안 꺼져? 안 꺼져 그냥? 아닌 뒤졌다. 고라니샷 한 맞아 볼테야? 응, 고라니샷 한 맞아 볼테야? 응, 고라니샷 한데 맞아 볼테야?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너는 이제 뭐가지야 인나 용병은 잘 빠졌고 탐사원은 잠식이고 하니까 약간 좀 유리하게 흘러가는데 이거 너무 맛이요. 워어 어, 좋은데 아주 좋은 플레이 가면 있습니다 뭐지 탐사원 왔는데요 용병님 이쪽으로 스키 던지고 갈게요. 어, 그러면은 밑에서도 다 맞는 스키이기 때문에 탐, 용병부터 잡고 차례차례 음,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. 뭐, 와, 와, 아, 드실래? 돈 500원 있냐? 아하! <웃음> 아, 내가, 내가 띵 뜯어온 건데, 띵 뜯기고 앉아있네. 아, 어이가 없어가지고. <웃음> 아니, 내가, 내가 분명히 더 유리한데, 뭔가, 이 응? 지는 것 같은 기분은 뭐지? 헤이, hey, 모두들 안녕. 내가 누군지 아니? 던지자야 와, 얘 대대하던데? 속도 빨라지는 거 보니까. 이제 대대하던지 아니지 어떻게 하냐면은, 이제, 이제 인격이 새로 생겼잖아요. 대하, 대화, 대하할 때는, 뭐냐, 그, 감자를 처음 볼때 이동속도가 빨라지는 효과가 붙거든요. 어, 그거 있으면은 대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. 쉽지? 이 친구는 있나? 자 이거 한바퀴 돌아서 창 던져요 어잘못됐다 <웃음> 잘못해버렸어 근데 뭐 한대 맞겠는데 너. 밸런시도 있지만 납평이 더 우선순위가 있어 들어가시고 우리 선지자친구 해독기 견제 야무지게 겁니다 돌리지마 외거사 응? 음? 꺼자 용병님 구출 오겠네요 어 왔다 아 a 베비 빨리와 뭐해 재미없어 어. 아 됐다 용구 잡아야 하는데 저거 불존재 만들어요 어차피 흥분이 있기 때문에 카우보이 음, 생각하지마 더블 또 어디서 또 야불이 탈거 같네요. 도망갈 준비, 도망가. 그들만 도망가, 도망쳐야 해. 끼우, 끼옷 어디야? 없어 오케이, 묶어, 묶어, 묶어. 어, 살려줘. 야, 뭐해? 가라, 가라, 가라, 뒤진다, 뒤진다, 뒤진다. 아 그냥 말, 어, 바르고 가는 거 아니지? 뚝배기 준비하려. 으아! 두둑! 으아! 라우리까지! 으아! 깔끔히. 비존으로 가요. 유형은 좀 아껴두자. 왜냐면 저거, 저쪽 갈때 써먹어야 하기 때문에. 선지자. 그나마 대하 있는 선지자가 나을 수도. 넘겨주고. 대야! 없으면 한대 아 없으면이 아니고 안쓴 거죠 아킴이 죽는다 빨리 써라 으응 어, 고라니샷 으응 어, 아 고라니샷 으아 고라니 샷. 어, 고라니 으아 어, 아고라니는구룰이지 어, 어, 어, 용병님 어디가요 이쪽으로 와요 같이 놀아요 엘로와라이것아 같이 돌아앉지 않겠느냐 아. 자 던지고 로로와로와로와로와로와로와로와로와로와일냐애들 <웃음> 아, 여섯이 없기 때문에 아 비정상 쓰고 싶은데 솔직 비정상 쓰기 좀 애매하지 않나? 아 솔직히 비정상 좀 아까운거 같 안돼 안돼 새끼가 뒤질라고 o Tizi logo! Tizi logo! Tizi logo! Tizi logo! Tizi logo! 갈 거야 i logo! Tizi logo! Tizi logo! Tizi 도 o g o Tizi logo! Tizi logo! t i z 가오 Angreo, cowboy. c 아까워 안 그래요 가보이는 e o A boy, c o g 어 s 고 응, 내가 있어. 안 되지롱. 응, 막, 막고 있어 안되지롱 응, 막 a 고 있어 막막 k 막 a 막 k b a 막 k b 밧줄도 없기 때문에 야무지게 묶어주면 은 깔끔하게 승리할 수 있다. 자 해독기 여기도 견제해주고요. 여기도 중고기 때문에 견제해주는 게 당연합니다. 그리고 우리 용병 친구도 예, 야무지게 해주고요. 오케이. 일단 천천히 하자. 어, 비정상 써가지고 천천히 하도록 할게요. 뚝배기. 어 좋다. 이거지. 음? 이거, 이거 이거, 이지 안그래요 이거, 보 이거. 거이서 뭐해 거기서 뭐해 자거으로 갑니다 대충 네, 안강 페이크 걷고 음. 넘기이척 해주고 음. 오케이 따라가요 오이 이거, 이거, 이 용병이가 치료하려나? 이놈의자슬기 그냥, 어디서 그냥, 어? 치료하려고 상자강을 해, 일로 안 와? 뿅! 이병떴죠 여기 있다는 거니까, 야무지게 따라가서 자주 될것 같습니다. 어? 야, 여기 구석에 있나? 음. 어, 뭐야. 어디야? 야, 카우보이까지 일어나버렸네. 어 여기 있네. 아좀 하지 마 산. 어, 빨리 다음 판에 해야지 얘들아 왜 그래. 아 이거 알만한 사람들이 이러네 또. 또또또 또, 또 알만한 사람들이. 어 좋았다. 하기다. 어. 아, 치료하고 있네. 아, 제발. 우리만 끝내고 싶어. 진짜.